이번에 먹어볼 식품은요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또 맛있어 보이는 거 집었습니다 노브랜드 로제 떡볶이 구성은 물에 불리고 있는 떡 로제소스 분말 야채 쇠고기맛 고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가격은 3.380원 조리는 이렇습니다 떡 20분에서 30분 물에 불리고 불린 물을 프라이팬에 물을 작은 노인컵 사이즈 2주 2컵 정도의 양 정도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로제 분맛 스프를 넣어놓고 잘 섞이게 저어주면서 야채 쇠고기맛 고명 세즙 넣어서 약 3분에서 4분 정도 조리기만 하면 돼요 지식합니다 제가 물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카레의 농도? 허리뭐 카레? 이런 농도의 매운맛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뭔가 밍밍한 어제 확실히 좀 향이 아니신 분들이나? 어제 떡볶이도 많이 매운 버전도 있거든요 많이 매운 버전은 그 바로 중간 중간을 딱 유지하는 약간 카레 정도의 맵기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이 아주 딱! 개인적으로 선정하는 등급은요? 네! Yeah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말지!